여섯 번째. The next day, 다음 날, 그는 열심히 그녀로부터 소식을 듣기를 기다렸어요. 네, 아주 열정적 열심히. 몹시, 여기서 몹시. 정오가 됐어. 근데 그녀의 하인 중에 한 명이 왔어요. 문 앞에 와서 놓고 갔어. Strange cactus. 이상한 낯선 캥터스를 아까 처음에 나왔던 빨간색 토기에 있는 이상한 낯선 소진장을 하나 놓고 갔습니다 거기는 쪽지도 없고 네, 메시지도 없었어요 오로지 뭐만 있었어? A t 꼬리표 표 하나만 있었어요 On the plant. 그 식물에 그 h o w i n 사죠 뭐뭐 보여주는 t a 뭐를 보여줘? 어떤 외국어인지 아니면 식물 이름인지 그걸 좀 알려주는 그런 태그 하나만 있었어요 사실 이게 답변 이었을텐데 그지 그 답변이라고 생각하지 않은요 왜? waited 밤까지 기다렸지만 그녀의 답은 오지 않았다 라고 했던 걸로 보면 예, 이 남자는 이걸 답이라고 생각 안한 거죠 나중에 알고보면 이게 답이었어. with his pride. 그녀는, 근데 어떤 사람이었어? 아주 자존심이 센 사람인데 아주 깊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주 깊게 상처를 받은 상태. with 플러스 명사 플러스 PPA 네, 이런 어, 부대 상황인 거죠. 아주 깊은 마음의 상처, 자존심 상처를 받은 상태로 그는 받아서 네, 그녀를 다시 찾아가지도 않은 속좁은 인간이었어요. Did not try to visit her? 근 네, 이틀 지났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또 만났죠. 우연히. By chance. 우연히 어디서. 저녁 자리에서 만났는데 인사를 나눴지. 서로 예의바르게. 하지만 자 이, 그녀는 답변을 했단 말이야. 쳐다봤어요. 어, Breath. Let's sleep. brad leslie는 숨을 죽이며 부사예요 les가 들어가서 형용사였는데 l 이가 다시 붙었어요 그래서 숨을 죽이며 그를 쳐다봤어 자, waiting, 기다리며 뭔가 어떤 신호, 뭐에 대한 신호 그가 뭐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어떤 표시라도 해줘야 될 텐데 그거를 기다리며 숨지면서 오케이. 쳐다봤어요 네. what은 그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뭐 의문사로 볼 수도 있겠어요 s h i r l e s d a 그저 그녀가 쳐다보는데, 그냥 대받아서 보는, 다시 그냥 빤히 쳐다보는 소리죠. 다시 쳐다볼 뿐이었어요. 진지하게. Wanting. 뭘 원하지? 그녀의, 그러니까 서로 답을 기다리는 거죠. 네, 그녀의 답변을 기다리며. 그리고, not answering is a proposal. 그니까 이거에 대한 걸 기, 기다리는 거지. 그, 그의, 청혼에 대한 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설명, 익스플 a t 네이션 설명을 원하며 진지하게 다시 빤히 쳐다봤으니까 서로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야. 이때 여자가 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갑작스러운 무드체인지, 감정, 분위기의 변화를 알아채고 어? 이 사람이 나날 이렇게 보나 내가 분명히 보냈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었구나. 분위기의 변화를 알아채고 팔로우드 따라갔어요. 트리스테일의 리드. 그 그러니까 트리스테일이 그렇게 부, 분위기를 이끌어가니까 자기는 좋아서 기다리며 봤는데 이 사람이 냉랭해. 어, 나도 그럼 따라가는 거죠. 트리스테일의 감정의 리드. 이끌음, 이끌림을 따라갔다는 뜻이죠. 따라갔어요. 디스은 분사 그문이죠 갑작스러운 분위기를 알아차리고 뭐. after, the because, as, when, 다 되고요. she, noticed, too, 하면 되고요. turning, 또 분사하면, turning,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걸 그 사람의 분위기 주도로 그대로 따라가서 기분이 나빠진 거죠. 그러니까, 음, 나도 그러면 cold and distant. 차가워지고 멀어져야지. 차가워지고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from then, night on. from, more, more on 하면,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날 밤부터. 그들은 grew apart 여기 g e w 는 become 같은거야요 became apart 서로 헤어지게 되었어요 떨어졌어 why had he done wrong 예, 요 문장의 위치 서로 헤어졌어 뭘 잘못했지 그는 뭘 잘못했을까요 what did he want to blame 예, 비난받아야 할 사람 이 투부정사의 회복사전 법이에요 그가 비난받아야 할사람일니까자 after her wedding 자 이제 다시 깼어 현실이야 이제 그녀의 결혼식 후 그녀는, 그는, searched for, 다시 탐색을 해야 돼, 찾아내야 돼, 답을. In his ruined pride. 네, 황폐된, 아주 손상이 분, 자존심에 있어서 답을 찾아 냈습니다. 찾, 그러니까 찾아낸 게 아니라 답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죠. 아직도 다, 답을 구하고 있었어요. 구했습니다. 응, 음,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혼했는데 답변이 화분 맞서, 이게 답변이었는데 못알아낸는 거지. 왜? 그 외국어가 뭐였을까? 스페인어로 되는 뭔가였을 거예요.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상, 그 상처를 받고선, 그 다음에 만났을 때 서로 냉랭하면서 이제 서 헤어지게 된그 과정인 거죠. 그날 밤에 기억이 떠오른 거지. 그제 정리 잘 해도.